잠깐만 2018년 1 8년 어디서 <웃음> 할까? 기분이 어때? 지금?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기분 좋지?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보통이에요 어? 다갑다 아, 할게 이거 뭐야 이거 아빠다 갑자기 멋으로 보여요 엄마 여기 아퍼. 응? 여기 아퍼. 아니야, 내가 아픈데. 따, 따, 따, 따, 따. 친구가 상을 받을 때 아이가 보이는 모습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세요. 친구가 이거 누구고? 친구. 엄마가 상 받았다. 야호. 아니야, 내가 받았다. 억울해한다. <웃음> 엄마도 내가 줄 거야. <웃음> 엄마 섭섭해. 나안 와줘. 음, 음, 음. 친구를 도와준다. 언니, 잘 도와줘요. 언니, 오빠도 언제 언니네 오겠어? 아니다. 이런 음, 그래도 그래도 2번. 2 번. 이번내건 아? 어? 뭐야? 어? 2 번데. 곰돌이 <웃음> 사랑해 사랑해 볼까? 이거? 안녕하세요 애즈 만나주세요 <웃음> 너무 신기하네 어? 진짜 딱 테리 수준에 딱 맞는거네 펭귄? 응 펭귄 근데 이게 어디다? 응? 이게 어디다? 깨끗이? 깨끗이는 안나와 여기 펭귄만 나오는거야 펭귄? 응 어. 우와 물고기다, 물고기야. 아, 물고기. 펭귄이 물고기를 먹어. 어? 펭귄은 물고기를 먹어. 네. 새우도 먹고. 네? 나도 먹을래. 새우? 어. 새우. 어. <웃음> 아. 어 어제 먹었잖아. 어제 먹었잖아, 새우. 새우? 응. 뭐어 응, 어제 먹었었어. 새우 어. 맛있었어? 응 어. 펭귄은 안 먹어 치킨? 어 펭귄은 치킨 안 먹어 뭐야 이거? 뭐 나오는 거야? 음. 아니야 펭귄! 펭귄이 나오는 거야? 응 어. 아기 펭귄이 나오네 아기 펭귄 응 귀여워 귀여워? 어너 지금 안만래 어? 너좀 어? 만날래 만나고 싶어? 어 아기 펭귄? 아이팽이 나중에 동물원 가서 만나자 응 연결해서 나오니까 편하네 2016년생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배려할 줄 아는 아이래 어 나는 나의 주인? 슬플 때 책을 꺼내서 보나봐 주석에 앉아서 혜리는 슬플 때 뭐하지? 슬플 때는 여기 무조건 피부지 아 맞아 맞아 근데... 커튼 안으로 들어가지? 아 그래도 기분이 좀나아 나아져? 음, 조금 아 그래? 내몸내 내 마음 내 물건 모두 나에게 소중한 물건이야 맞아 응 음. 누가 슬픔 음. 만지면 안돼어 아, 그래?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맞아 맞아 음. 나는 나도 나도 나도 나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뭐 만지면 안도 <웃음> <난 만져도 돼. 웃음> 어, 나도 나도 져도돼 어, 나도 나도 나도 돼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스티도 하면 안 된다고 아 예, 이해했어 우리나라 사람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살아 그런 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웃음> 갑자기 아? 엄마 존댓말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히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아 그렇게 고정한 거였어? <웃음> <웃음> 할머니, 이거? 이거 같은 거잖아. 무거 <웃음> 무거. 응. 아크워 응. 우리 손왜 할머니 눈은 작지? 나이가 들면 네. 좀 작아져. 왜? 그건 안 그거? 원래 그래? <웃음> 우리 할머니는 음, 눈이 크시잖아. 아 그건 같아. 이게 인기순인가봐네이 중에서 어이. 이거 다샤베트안 봐봤었는데 한번 봐볼래? 응. 불 아직 켜져있어 불이? 아닌데? 다 응. 꺼졌는데? 하나불 하나 꺼졌다고? 켜졌다고? 응. 오헤리말이 맞았네 응. 응. 맞 아, 근데 종굴이안 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누 네네인형인가? 네, 네. 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마